아니 뭐 원리는 별거 없지 뭐 레디오스 반질비라며 애가 커지려면뭐딱두 개밖에 없잖아 껍질 하나가 커 껍질 두 개가 커두 개가 커세 개가 커 껍질 수시 뭐 껍질 수 따라서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커지겠지 뭐 그치? 자두 번째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나 증가해야 감소해 여기서 줄게 다시 한번 더 이런 주기적 성질은 보면서 풀어 그냥.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오른쪽 갈수록 유액전화 증가야 감소야? 자, 내려갈수록 유액전화 증가야 감소야? 증가. 딱 끊어가지고 애는 금속이라며. 금속은 유액전화가 커, 얘는 유액전화가 작아. 했잖아. 그럼 같은 껍질이야. 껍질 개수는 같은 중인 게 같아. 근데 이렇게 갈수록 유액전화가 어떻게 되지? 유액전화 증가하니까 세게 당기잖아. 그럼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지. 유효액전화는 전기력에서 분자야, 분자. 분자 극값. 따라서 두 번째가 유효액전화가 작을수록 큰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요 자료 대충 보시면, 자, 같은 주기인데 왼쪽 갈수록 왜 껍질, 반지름이 증가해? 껍질은 같아. 그치? 그런데 왼쪽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져서 작아져서? 작아져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요거 부를 때도 있어. 1페이지에서. 학생들끼리 대화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 그러면 이제 새로, 새로 보자고. 같은 족이야, 같은 족. 자, 내려갈수록 껍질 증가야 감소야? 껍질이 증가하거든. 그럼 저기 써놓은 것처럼 껍질이 증가하면 반지름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지.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내려갈수록 유효핵전나 증가야 감소야? 증가거든. 그럼 유효핵전나 따지면 세게 세게 당기니까 반지름 증가야 감소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껍질 생각하면 커져야 되고, 유효액자나 생각하면 작아져야 되고, 그렇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제 값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거든. 그러면 껍질 증가 효과가 더큰 거야, 유효액자나 증가 효과가 더큰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 한 사항이 하나가 있었잖아. 즉, 원자나 이온, 입자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는 거이 반지름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툴을 쓰거든 하나는 전자 껍질 수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적용하는 유효 핵잖아 그러면 껍질 수 효과가 더큰 걸까? 유효 핵전 효과가 더큰 걸까? 그렇지, 근데 이 껍질 수가 만약에 더 크다면 N은 껍질 두개 짜리잖아 네들은 껍질이 세 개, 세 개, 세개다세개 짜리거든 그런데 반지름은 152고 애들은 전부 다 얼마야? 152보다 작잖아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왜 애보다 애가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무슨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유효액자나 증가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봐봐 나트륨 원자 반지름 얼마지? 90. 칼슘은 얼마나? 90.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보다 칼슘이 원자 반지름이 더커 그런데 애가 희온이 되지 않니? Na+, NCAE+, NA 플러스 전자배치 누구를 닮아? 네온 닮거든 N은 누구를 닮아? 아르곤 닮아? 애 껍질 몇 개짜리야? N은 껍질 몇 개짜리야? 껍질 생각하면 애가 더 크지 그런데 이때는 애가 더 크거든 사이즈 자체가 약간 근소하게 따라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 껍질 증가 효과가 유효액자나 증가 효과보다 크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같은 족일 때나쓸수 있다고 여기에는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써먹어. 전자배치만 보면 뭐야? 둘다 같은 18족이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더 크다니까. 애가 더 작고. 따라서 무조건 껍질이 커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같은 쪽에서나 써먹는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반지름 비교할 때에는 내신이나 껍질이 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능에서는 절대 애가 우선, 애가 우선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 1 8쪽을왜안 하는지 알지? 즉 오비탈 개념 때문에 반지름을 측정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우리가 쓰는 반지름은 뭘 써? H2처럼 화학 결합했을 때 핵과 핵사이 거리의 딱 절반을 우리가 반지름 쓰는 거지. 그럼 우리가 쓰는 반지름은 무슨 반지름? 결합 반지름. 그럼 결합 반지름인데 18쪽은 결합해 안 해? 안 하니까. 18쪽은 빼고 얘기하는 거지. 내신